야.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사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사야 6장 일절에서 7절까지만 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여 가로대, 그룩하다, 그룩하다. 그룩하다, 만군의여호와여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망군의 여호와를 이신 왕을 되었으므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치아에졌고내 죄가 사여쳤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죄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이제 막 읽을 때도 막 틀리게 있고 빼먹 빼먹서 읽고 막 정신 이 없습니다. 예 가출사 영광의 임재 예 이런 제목으로 은니를 바꾸자 합니다. 누군가가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 다시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좋은 추억들이 있으면 자꾸만 나이 들수록 추억을 자꾸 생각하고 좋았던 시절을 대세입니다 우리 저희 어머님도 치매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자꾸만 자꾸만 이야기해요 고생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뭐 말썽부렸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치명환자 그것은 가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 권사님이 이제는 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자주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할까 봐 전전긍긍해요. 뭐라고 얘기냐면만났다나말 야이냐나. 옛날에 금반지, 금반지 팔아먹어서 금반지, 내가 저 그거 훔쳐갔지. 너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욕을 해요. 언제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그때는 막 그때 는피타지게 싸고 이러는데, 지금은 막 깔깔대고 웃어요. 또 엄마, 내가 그 금반지 가져올게. 엄마 내가 그 반지 가져올게.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나도록 기억력이 새로워지도록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감각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리구부 하기 전에 바로왕이 계속 압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벽돌을 짓는데 집이 있어야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없으니까 만들어도 금방 허물어져 버리이러니까더 괴로운 거예요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에게 해방자 지도자가 온다 그러는데 왜안 보내주십니까? 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도자가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를 위해서 결단과 결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아닙니다. 가라 안 갑니다. 그 바로왕이 죽었다니까 새로운 바로왕이 나타나서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을 괴롭게 한다. 너는 지도자야 가라 싫어요. 여호와가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안 간다니까요. 모세처럼 지도자가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데 온갖 핑계와 무언가를 자꾸 틀먹이면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지연을 시키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하면, 자기 백성들이 다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양면 작전을 써요 한쪽에서는 막 만들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게 만들고 사건 자체는 고통받고 속상하고 괴롭고 열받는데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평생에 몇 번이 올지 모르는데 두, 서너 번이 올지 한 번이 올지 모르는데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가 내가 그걸 잡아채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 앞으로 온다면 내가 사는 집으로 하나님의 빛이 흘러간다면 예. 소문만 들었는데 나세른 예수님의 일행이 우리마을 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앓는 여자가 소문만 듣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 오늘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집사님 그냥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누구도 신방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멀리서 오시니까 한번 내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하고 예? 같이 갔어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가서 나중에 또 이쪽으로 이사 온 오면 우리 여성교회 해당 여성교회에서 같이 또 이사 신방 같이 그때는 하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 연락을 했는지 청주에서 오고 누구에서 오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와 가지고 한열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이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꼭 이수님이 온 것처럼 로마서 15장 2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간다 그 말씀도 전하고 할렐루야 복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서 축복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성령이 불받고 전우사님 부부도 울고 자기네 답답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눈물을 막 닦아주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재미고 즐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접을 하고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과 고난이 정말 많았는데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도 지도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또는 한쪽에서는 계속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사육자가 될 사람은 사육자가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요청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색다른 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불의 종들이 나타나고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예요 오늘, 남정배 집사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고. 공중에 날아다니면 꿈을 꿨대, 자기가. 그래 할렐루야! 내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근데 이 목사님, 제가 마귀 능력을 받아서 날아다녔어요. 성통령의 벌! 야, 그러다가 태평양 바다로 날아가다가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빨리 골로 가는 건데. 하여튼, 꿈도 적당하게 꾸어야지, 마귀에게. 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군가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누군가가 속상해서 기도해. 누군가가 열받아서 기도해. 또, 악인들도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서 기도하고, 열받아서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보호겠습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자들, 안 믿는 자들, 오늘, 저, 어디야, 이천에서, 그 무슨 냉동창고가, 무슨 창고에서 불이 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불이 다 죽었어요. 또, 또 누가 죽었다 그러지? 형제, 형제끼리도 죽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죽고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아들이 잠깐 젊은이가 들어가서 구한다고 해서 그냥 또 죽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요 믿는 사람의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 울부짖음, 울부짖는 그울부짖음 속에 누군가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르짖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사야도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왕이 죽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때리고 정죄하고 계속 부수는 사역만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까는 사역만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않고막 슬퍼했어요 막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입에다 쥐시면 사나이 뭐라고 했어요 가산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가서 위로해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엎드려서 속상하고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상으로 인식을 하세요 지금 시, 시국이 비상이다 나라가 비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 죽음이 넘치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대칸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벌써 시작됐습니까 일곱나팔장 일곱인 재앙 또무슨 재앙 무슨 이렇게 싶을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재앙이나 죽음이나 바이러스나 질병이 막 전염병이 번질 때 가슴이 막 벌떡벌떡 해야 돼요. 벌름벌름 해야 된다니까. 코가 벌름벌름이 아니라 심장이 벌떡벌떡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공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려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누구를 보내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의 불로 입을 찢어 놓고 어? 하나님 너무 의도적이셔 그냥 죽여놓고 네가 가라 그런 거에요 말은 안하시지만 실컷 불로 입을 지져놓고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낼 고 그러면 이 사이 밖에 없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 미안해서라도 어. 불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해 받았는데 안 가면 좀 멋있게 하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마지막 때 도피처에 가서 시온산에 가서 시온산에 가서 <웃음> 야. 아, 거기 가니까 7년 환란 마지막 대환란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렐야 우리 여기 도폐채에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막죽죽막 거기 보니까 죄정들도 많이 있고 집사인들 권사님의 아내서도 많이 있고 있는데 안에서 보면 바깥에 원히 보여 돌아가는거 도로를 보여 보여 근데 바깥에서는 안이 하나도 안 보여 일반 세상에서는 도피성에 있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피성에 우리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온성에 시온산에 할렐루야 안에서 할렐루야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출하기로 먹이는 것처럼 특별식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막 안에서 기프하고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신데 그러면 안전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굴꼬 특별히 열두명을 선대가겠노라 자원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나가 뭐하러 나가 거기 가면 죽는데. 차에 계속 끝까지가 불을 내리고 하늘을 열고 닦고 막시기공중에 날아다니고 막 역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능력에 서서히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냥 한 순간에 딱 잡아서 그냥 탁 죽는 거야. 마지막 보고 서로 눈치 보고 안 나가요. 참 그런데요. 해필 내가 또 총대를 내가 면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에이 진짜 너무 아쉬워 에이 진짜 정막이 흘러요 정막 그 잠깐 흐르는 그 정막이 천년처럼 느껴져요 니네 아니면 안돼 너가 가야돼 너가 도피성에 들어온 시원산에 들어온 이유가 그거야 다시 나가는 거 들어왔데 는왜 나가 그래서 에이 심하심하심하심하심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또 나오네 시온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갈자 남편을 너무 밝혀 음. 그래서 주님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갈게요. 갈게요. 속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주님,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한 발짝 탁! 나가니까 세상에, 시원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헉! 이게 뭐야? 나 언제란 말이야? 열두 명이라 그러더니!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또 누구 안에 방실방실 웃으면서 뭐가 하나 딱 나와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난 사람이 와서 아 달덩이가 아니라 진짜 미인이 와서 쌀집 여자. 그리고, 아이, 당신이 힘들게 시원산이 피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아유, 바늘 가는데 시리가야 되잖아요, 용. 그러면서 나 나와. 아이고 그래. 다 끝까지 함께 안 해.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나이도 나오고 소년도 나오고 다른 종들도 나오고 주님의 계승도 또 일부도 나오고 그도 래 되게 열두 명이 태어났어요. 12명. 그 저는 이 열두 명이 마지막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열두 명이 열두 명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들이 두 중인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두 중인이 누군지 알아요. 저, 미국에 누구 한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전민준 집사. 크리스천소가 나를 놀려요. 목사님, 나는 두 중인이 누군지 압니다. 미국 집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 나이든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나를 저 어디야저 노천 온천에 데려가 지고 머리에 다 빠지시면 이 구석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야. 김 목사님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어디로 자꾸 데려가. 목사님 왜요? 나 우리 팀들 저, 저 젊은 사람들하고 놀고 싶은데 할아버지 가나를 자꾸 끌고 구석으로 가는 거야. 냄새 나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이제 냄새가 난대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근데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두 중인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목사님김 목사님과 내가 두 중인이야.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 나두 중인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제 명대로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예, 우리는 두 중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투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투증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할렐루야 능력 좀 받았다고 자기가 투증인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던 어떤 믿지 않는 자들도 막그 가족들이 누가 하나 죽고 막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이 부르심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또 다른 종이 만들어져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 선자가 만들어져어요 책망만 하고 종죄만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슬퍼했던 이사야 백성들의 죄가 훤히 보이는데 자기 죄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이 확불 붙은 숟가락 젓가락으로 입을 지지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망하게 됐는지도 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비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신다 그 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해서 나중에 두 중의 권세를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발힌 대로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방인들 집발히도록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절을 먼저 배우고 거절당한 거 배우고 고난당하는 거 배우고 압박받고 상처받고 멸시천대받고 수치당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과정을 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비상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찾으세요 계속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 이 누군가를 찾으세요. 강력한 능력을 받은 종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결국 결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결단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애굽으로 애굽에서 피신 나오는데 다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가 누군데 그들을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누군데 저들을 이끌어 가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자그 책임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어둠의 도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도우가 될 것인지 사단의 도우가 될 것인지 판가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서 작용을 해요 내가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내가 누가 싸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에서 부딪힘에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이 안 옵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미혹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고 영이 열어지면 열어서 더 환장하게 사단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영광의 임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천사들을 보았고 세라핀 길의 천사들도 봤고 이사야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과 관련해서 또 하늘에서 영안이 열어지고 어 땅에서 영안이 기도하다 영안이 열어지고 또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강력한 천사장들, 날개가 세쌍인 천사장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이사야가 보기 시작하고 에스겔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까지 봤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스겔과 이사야는 사탄이 어떻게 지장을 하고 사탄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위치의 사람을 섬겼는지 사탄이 다 나가는 과정을 정나라하게 봤어요 구약시대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재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냐? 성전. 무형성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이 오기도 하고 주님은 성령님께서 바로바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하고 은사들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의 임재나 사명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나 어떤 사명이 임할 때 우리의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은데 천사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다시 대충전되는 그런 일에 깊이 깊이 가녀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천사들이 방문을 받았고 초대교회도 천사들이 방문을 받았고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요파에 있는 피쟁인 집에 베드로를 청해서 그들을 모셔와라 자 오늘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세계가 순식간에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른 경제가 통합이 되고 또 화폐가 또 통합이 되고 정치가 통합이 되면 전 세계의 나라와 열방과 모두 국가들이 야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하나로 만들자 서로 무비자로 들어가고 나가고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세금 내지 않고 서로 잘하자, 전쟁 없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지. 우리, 야, 우리 유럽, 유럽 이시 공동체. 야,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더 많은 나라가 다 가입하도록 하자. 자, 또, 그러면 또 남미권. 어, 북미, 남미, 예. 아프리카, 예. 환태평양연합국, 에이펙, 에이펙. 예.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으로 블록화가 돼 가지고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경제, 또 물질, 돈, 화폐 이것도 통합하고 그리고 무비자로 계속하게 하자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폐가 돈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만지면 항상 손을 자주 닦아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는데 앞으로는 화폐의 돈이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바이러스 균이 많이 묻, 어? 전달이 되니까 이제 화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화폐가 나온대요 전자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자화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중카드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하고 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불세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위로해주는 사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변 나라들에게 회개를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경고했지만 성령이 불 받고 나서는 주변 나라 세계 열강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제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불을 주시고 새로운 동기,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죽을 때는 너무 너무 비참하게 시스기 왕의 아들 문하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무리를 잘려서 죽였는니다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력하게 쓰십니다 결과가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신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꿈이며 내가 주님의 바림이며 내가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수 있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에 응해서 주님 뜻을 이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주여 내가 여기에 라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의 말씀에 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